이런과이런과 우리는 현실이 틀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그제 자 그러면 인간은 우리는 어떡하 아까 전에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가 이게 이제 게이 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그제 전목의 논리에 딱 따르게 되면 인간은 이렇다 <웃음> 자꾸, 우주선 자꾸 타고 가지 말고. 내가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너무 빠르다, 그죠? 네, 적당. 적당해요 네. 자, 그러면 인간이 왔을까? <웃음>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 무조건 너무 그러니까. 엄마 배속에서 건다 아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이 탄생의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그치?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는 천봉의 논리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런 영혼의 세계가 천봉에서는 벌써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이 영혼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우리는 인간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우리가 귀신의 세계가 있다 저번에 우리 카톨릭에서도 다 귀신 인정 했다 했다 성경 목사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우리 잘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우주의 진리에서 숫자로 무엇으로 표시했나? 인간이 사는 걸뭘 했나? 몇 숫자 얼마? 3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인간 세계를 우리는 3이라는 숫자로 무조건 지정하는 거야. 1, 2는 아니고 1, 2는 우리는 우주의 구성이 다 우주의 구성에 보게 되면 이거 천지 조화론에 따라서 이것이 천이요. 이것이 지요. 이것이 인인데 천을 1이라고 하고 지를 2라고 하고 인을 3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천목에 따르면 이런 천기는 삼이요 지기도 삼이요 인기도 우리는 삼이요 했다 자이 뜻은 기라는 말은 저게 표현 안 했어요 자 인간의 우주의 구성은 천지인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구성입니다 큰 구성 속에는 작은 구성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청기율을 3이라 하고 지기를 3이라고 인기를 3 똑같은 말로 표시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에너지라는 것이다 규모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지? 우리가 모양새가 똑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기를 3이라고 하고 지기를 3이라고 하고 인기를 3이라고 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다. 그죠 지구에 사니까 삽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게 되면, 지구에서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뭐가 있다 해서 지구에서 떠나면 어디로, 어디로 떠날까? 태양계로 떠나죠. 태양계는 얼마? 태양계는 사다리잖아. 그죠 그래서 지구를 떠나거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너는 죽으라. 이렇게 되겠지. 니는 귀신이 되거라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 뒷단계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귀신을 잡아오면 참 되는데 귀신을 잡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다음 이 영혼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는 우리는 무슨 세계일까? 워하에나 똑같아 언하계는 우리 몇 번? 이거 5번이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영혼의 세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영혼의 세계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전체가 유이라는 우주됐다, 그죠? 우주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좀자 그러면 이 영혼의 세계에 돌아온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영혼의 윤회다 영혼의 윤회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 이것이 다시 이거는 탄생이고 죽음이고 이것이 천도라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영혼의 세계로부터 엄마의 몸을 빌려서 우리는 태어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면 죽게 되고 죽은 귀신은 천도가 되게 되면 다시 영혼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우리는 과학에 있어서 우주의 진리에 있어서 3대 법칙이 있어요 자 우주의 3대 법칙 3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첫번째는 여러분은 우주 속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법칙을 배웠나요 중요 그것보다는 좀더 우리는 세밀한 거 질량 불변의 법칙. 우리는 그말유얘기라든는 이런 거는 여기서 나와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세부적인 에? 작은 법칙이고. 자첫 번째는 우리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뭘까? 어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뭐뭐 아무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나 자세 번째 법칙 이거는 과학이 증명을 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과학은 영혼을 심해도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는 영혼 불멸의 법칙이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과학자들이 외계인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이고 이것이 외계인 심리 종교 우리는 철학 이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달려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천무경은 여기까지 다 설명해 놨다는 거다 그러면 나사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이 단계밖에 없다 이 단계 그지 자 여기서 우리는 풀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에서 영혼불멸의 법칙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 중에서는 영혼이라는 존재는 불멸의 법칙에 적용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 기독교에서는 부활되어 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불교에서는 한생되어 온다 요 논리 갖고 전부 다 종교를 끼어 안고 있는 거야 종교의 근본이 부활과 어떻게 해요? 환생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이것이 있길이 있는데,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할 뿐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종교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종교다. 그 종교에서 봐봐. 전부 다 환생해오고 부활해오고 윤회해오고 이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이용한 것이 전부 다 종교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뜬나서 우리는 이 다음 단계로 오거든 영혼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죠 그지? 아까 별이 깨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별로 태어나듯이 인간이 죽고 난 뒤에는 언젠가는 그 영혼은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엄마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되는거예요자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거다 한생에 오는거다 이것이 우리는 윤회요 환생이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지? 부활이지 그지? 부활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인간세계로 태어난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인간과 여기 있는 인간 다르겠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인간과 여기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부모가 다르니까 다르지 부모가 다르니까 다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간을 우리는 7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인간이 죽으면 귀신 세계가 가겠지? 이것이 우리는 8이라는 거다. 자, 이것이 다시 또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가겠지? 그지 자, 이것이 우리는 9라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는 탄생이요. 이거는 죽음이요. 이거는 천도다는거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풀때 이론상으로 풀때 인간은 이렇게 하면 살아서 이 영혼의 세계의 불멸의 법칙이니까 영혼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지 그지 그러면 영혼이 그러면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겠지 그지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살아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지 엄마의 힘을 빌려서 그지 엄마의 힘을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우주를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한다 자 아까는 우주를 풀 때는 워하에 이렇게 막풀었지만 우리는 인간을 풀 때는 이것을 영의 세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구성에서는 천진 1, 2, 3인데 이것이 인간이 됐다가 4가 됐다가 5가 됐다가 6이 됐다가 7이 됐다가 8이 됐다가 9가 됐다다 풀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6이 또 우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이다.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이제 과학의 세계로 가보는 거다. 과학의 세계. 우리는 아까 저게 여기서 뭐 매번 천문의 자연의 있지 인간의 도리카학의 이론이 있는데 정말로 현대 과학에서 과학에서도 이것이 맞는가 우리는 풀어 봐야 되겠지 그쵸 이제 풀어 가는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좀더 하자 그제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이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전생 이라고 한다 자 인간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다 귀신의 세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내생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혼자서 태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혼자서는 모든 것이 안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지어낸 거야 아 영혼이 지원차서 뭐할수 있겠나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의 힘이 있어야만 이 태어날 것이고 그지 그러면 인간 자체가 어떻게? 이 한자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호하게 만들라는 거죠 사랑과 사람 사이이다 그지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만 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혀져 있는 사람이든 어떻게든 영혼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인연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타고난 영혼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인연이 있겠지. 그거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인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우리는 전생인연법이다.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연이 있겠지. 이거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닥치고이 끈으로 관련돼 갖고 얽히고 설키고 주고 받고 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귀신과 인연도 있다 이 말이, 그지? 이거는 귀신과의 인연이라는 거다, 귀신 인연.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인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대. 조상과 관련된 인연, 우리가 내하고 인간관계, 인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얽혀져 있던 이런 귀신.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풀락고 하면 어떻게? 내 영혼도 풀어야 되지만, 살아가는 인간도 풀고, 귀신도 풀고, 인연도 풀고, 다 풀어야 되겠지. 그지 실질적으로 다 풀어야 많이 된다. 그러나 수의 법칙에 따라서 3, 4, 5, 6 이렇게 푸는 거야. 7, 8, 9. 그러면 여기 있는 상과 여기 있는 의미는 똑같지만, 은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다르다. 인연법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좀말잖아 죽은 사람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한, 종, 지금의 종교들이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 그런 논리를 편다. 말이야. 이거는 순 거짓말이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 그치? 지금 이만큼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거는 다단계의 개념이지만 수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한 개가, 한 개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개 되고, 이것이 우리는 무슨 법칙? 바이널이라고 했다. 그쵸? 이 바이너리 아이가 그지? 한 개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개 되고 하는거다 이건 없네. 그지? 한 개가 두개되어으니 이거 없고 이? 자 여기서 우리는 두개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맨 마지막에 있는 한줄 이것의 개수는 얼마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맨 마지막 줄에 있는 한 줄은 몇 개일까? <웃음> 맨 마지막 줄한 줄은 여위에 있는 모든 수의 한과 똑같아 자, 여기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다단계판에 가가지고 바인드리건뭐 틀이든 세가 되고 다섯가 되고 한거 그건 말짱한 일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다단계 오갖고, 뭐, 25대까지 어떻고, 30대까지 어떻고, 이렇게 있었지? 여러분들이 25대면 얼마 정도 되겠노? 아메이가 들어왔을 때, 아메이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요랬다. 요래 세 가닥을 펼쳐가가지고, 어떻게? 뭐, 뭐 이렇게 됐지, 그제? 지금은 어떻게? 다섯 개씩 막 이렇게 한다, 그제? 자, 이세 가닥, 세 가닥만 해내보자. 저거 버리물라고 했는데, 세 가닥으로 어떻게, 여기에 20대가 되게 되면, 20대가 되게 되면 요 개수가 얼마겠나? 세개되고 기수의 총합이. 한 개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개 되고 하는 순번으로 이세 가닥이 오갖고 20대. 아메이 보면 처음에 30대까지 뭐, 어? 그거 해주고 막 이랬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자, 세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하게 되면 전 세계 인구 합친 것만큼 클 거야. 30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노? 여러분들 개수가 어느 정도 되겠나? 그러면 전 세계 사람도 다 합치고, 소도 다 합치고, 개도 다 합치고, 닭도 다 합칠 수만큼 될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 성부가 되겠나? 그래서, 이 다단계의 허구라는거다 다단계의 허구 그래서 우리는 <웃음> 이것이 또 불교, 이거 뭐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한생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되는거다 자 예를 들어갖고 부처님이 지금 한 2500명 넘었지? 다시 돌아왔나? 안 돌아왔지? 예수도 2000년이 지나도 안 돌아왔지? 당군 할아버지도 5천년이 지나도 안 돌아왔지?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저 길거리 가서 보면 간우 장군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와있다, 그제? 무당들이 간우 장군 막 꽂아놨다, 잉? 그럼 중국에 있는 간우 장군이 와, 우리나라까지 말라고 했노? 그 허구 속에서 아주 사람들이 못 벗어나는 거야. 여기서 일 오는 거는 절대 없다. 이거 오바, 왔다고 하면 전부 다 빙이다, 빙이. 빈이. 귀신 배우. 고 간우 장군이 온 천지 말라고 우리나라, 저 나라도 바을끼는데 우리나라까지 말라고 하겠노. 그... <웃음> 티벳 에달라이나마 네. 응. 그것도 순간적. 수... 그것... 그 달라이 라마가 그뭐그 인증 받아가지고 그 밑에 그뭐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그 기대하지 말라고 그것이 허구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그한 남아 있지 티비에서 넘어가지고 달라이 라마 다음에 그뭐 지금 종중 비슷해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그랬잖아. 환생이라는 거 없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부 다한생할라면 어떻게 돈갖고 오래고 한생할라카면 보지마야 되고 한생할라카면 어떻게 집하러 와야되고 에이... 씨 한생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야 없는 걸다 알면서도 막 그렇게 헛수고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온 것은 빙이다 빙이가 될라하면돈 많이 갖다 주고 했버란 말이야 빙이 그래서 우리는 빙의가 많지 부활절 해봐라 많습니다. 난리 나쁜다면 그제자 그,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이런 인연법과 이런 것을 올바로 알아야 돼 정말로 올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는 숫자의 법칙을 풀었다 그제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 이론도 맞아야만이 만선지틀린지 알까 이가 그러면 죠그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이것을 이 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학도 적용돼야 되고 학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적용이 돼야,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인간을 풀락하면 인간의 운명에도 적용이, 인간에도 적용이 되겠고, 우리는 어떻게 운명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고, 심리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고, 다 적용이 돼야 돼. 똑같은 논리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죽어난 거 이것이 전부 다 허구잖아, 그것도. 이쑔 크지만 하지 않느냐 이거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너무 길면 좀 곤란하니 잘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